자, 요 밑에는 또부룩카은동 저기 다이아몬드와 자, 예, 요구랑 저, 네네네. 자, 도 네네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 한5분됐으니까 음, 예, 한번 제가 드셔보시면 맛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얼굴 안 오게 하겠습니다. 네. 일단 유튜브나 인스타 또 SNS 제가 또어번 이거랑 비교해 보셔야 돼. 뭐 이건 무슨 먼저 먹어야 되는데. 자, 이제 하고 네, 자, 그거 한번 드셔 보시요 이거는 이제 그냥 납둔 거. 이거 맥심 그 일반적인 그컵 분말 컵이죠. 이게 나왔네. 이게 나왔어요. 어다시 손가락은 뭐 어느 게 나왔어요? 아이 <놀람> <어휴>, 여기 시블 <놀람> 다이아몬드 <놀람> <놀람> <웃음> 자 우리 사모님도한 번. 이거 먹고 이거 먹. 그러니까 예, 자드보고 예, 다음 스탠드. 예, 예, 어떤 신가 딱 하고, 네, 예, 그건 이제 일반적인 거. 자, 이거 한번 조금 전에. 음. 어떠세요? 자, 이거. 음. 쓴 맛이 없고 없고 네, 네. 달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음. 음. 단 맛이 일어나는 거예요. 단 맛이. 확실하게 음, 네, 보루카보나 열 나는 거 보세요 아까 근데 음. 그끈하게 아까 아마 따뜻한 그게 있으니까 어, 열 네, 엄청 뚜끈 따뜻한, 따뜻한 게 언제나. 들어가니까 음, 우큰우큰하게 네. 지금 나, 나는 거죠 예. 이게 주의사항은 한 10분 이상은 안 하시는 게 좋다 는거 부드럽다 부드럽죠 음. 어, <웃음> 제가 이거는 아직 급비로 실험을 해왔던 거예요 이제 음. 먹는 거를 는 실제로 내가 급비로 원카 먹잖아 예예 예, 맞아요 차이, 차이 나죠. 음. 아, 고맙습니다. 다네, 저게. 음. 왼쪽이 단다. 음. 네, 여기 단다. 아, 고맙습니다. 네. 음. 뭐 아, 고맙습 실제로 고맙습니고맙이니다 고맙습니다. 고다고다고맙습다 고맙습니다. 고어봐야다고맙다고맙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 고맙습니다. 고니고만니다 확실히 달다. 음, 확실히 다른데. 자, 이거 안 했는 거. 음, 안는 거. 어우, 확실히 달다. 음, 안, 안, 했는 안 했는. 거. 했니까 아, 밍밍한 맛인데, 미미한 음. 맛인데. 음, 차이 나. 이거 나지. 한번 다시 한번 먹어보자. 차이, 차이 나네. 나네. 차이 네, 나네. 네, 확실히 나네. 내가 원가 어? 이제 커피 문건인데. 그러니까 맥심 커피를 뭐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신가요? 네, 자, 이거. 어 진짜 부드럽다 네, 쓴맛이 없고요 그죠? 네, 쓴맛이 없어졌어요 고쓴 맛이 없 맛이 맛이 맛이 났다 음! 확실하네요 야 이거 이제 아 이게 또 재미있는 이거 실험 안 해봤는 거지 아니 했는데 아. 했는데 그래도 또 새롭잖아요 음. 아네 이상 감사합니다 음. 광역보석갤러리카페에서 특별한 또 오르카모나 다이아몬드가 네, 물맛 커피맛 네, 이제 맥싱 커피맛도 바꾼다는 거는 확실하고고 네. 이상입니다